태속스스지타자 <coedd> <Nowadays, làicy 하나는3> <ınấu> 루지, 루티, 루지도 잤어요 하지만 그거 배터리는 어제 충전 못 해서, 충전 안 했어. 요 그래서는 아마 30% 충전했어. 요 그래서는 배터리 없으면, 없어. Streaming until my battery died. 루시, 오후에? 어, 루시, 루시 방송 안 돼. 할수 없으면, 어떻게 내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거 루시탈 때는 그거 플러그 할수 없어요? 네. 할수 없어요.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할수 없어요. 대박! 헐! 헐! 여기까지. Nope. 그거는 혹시 네. 루시탈 때는 플러그 그런 거할수 없어요. 그런 거 호딩 이런 거 플러그. 아 테이프로. 테이프. 테이프 있, 테이프 있 테이프가요, 잡지만요. 테이프로 괜찮아요. 테이프로 카트에 찍치치하고 타면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아줘서 고마워. 와, she's nice. She gives me a solution. 대박. 테이프 할수 있어. 대박이네. 요 가운데 바로 앉으시면 돼요. 무지않네 어! 봐봐 어! 여기 바다 오션 스마일 Not the weekend 사진 찍었어? 자 여기서 앞으로 내려올건데 살짝만 자 1cm만 내려와보세요 아 이렇게 됐어 이 분이 바보 아니에요! 잠깐만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 이거 천천히 가도 될까요? 네. 어, 천천히, 내려요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네, 잠깐만. A few moments l a t 가방 다끌렸어요마 가방 이렇게. 잘 가요. 잘 가요. 여기 <웃음> 아아 인사해요. 아, 아잘 가요. 잘 가요. 감사합니다. <웃음> <잘 가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와 재미있었어. h a 재미있었어요. 오케이. 가자. 무서웠어. I am streaming, watch me